어? 날 잡아서 반민초 300초씩 밴 해야 걷는데 오늘 제가 편의점에서 민두조고우유를 사왔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 이거 덴마크 머시기 머시기에서 나온 건데 저번에 민트조거 우유 맛있다는 이야기를 어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한입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카 큰카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냄새 되게 애매한데요? 아 근데 민트 초코 냄새 난다. 근데 색깔은 그냥 초콜릿 색이고요. 괜찮은데요? 근데 그 민트가 여러분 그 시럽이 있어요. 약간 그 시럽이 첨가된 것 같은 맛이 나고요. 딱 마시면 이 만에 뭔가 그 민트 맛이 이렇게 촤하기는 해요. 근데 엄청 막 세진 않아요. 그래서 민트조고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먹어볼 법한? 뭔가 조금 더막 민트 초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민트 초코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지? 두개다 존나 세다 이런 민트초코! 이런 느낌이고 약간 제가 표현한 거는 민트에 한 2.5점 그리고 초코에 약간 3.5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민트초코! 이런 느낌! 민트초코가 왜화낸거 있죠? 아이 까냐 냥냥냥 특히 뭐, 민초에 엄청 진심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은 저는 여러분 색깔에 비해서 그렇게 민트초코를 막 많이 먹진 않아요. 민초 좋아하면 어린이용 초코 치약도 좋아하나요? 아니, 민초랑 치약은 일단 다른데, 여러분, 오히려 치약보다 민트초코나 민트가 훨씬 맛이 깔끔해요. 치약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덜쩍쩍근까는 아닌데, 덜쩍쩍. 이런 느낌이 있어! 그 특히 그 어린이용 초코치약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솔직히 입 안에 맛이 남는 들쩍지근한 약간 그런 류지 그거는 그 어른용 그냥 치약도 약간 그 민트 초코나 민트가 오히려 입 먹고 났을때 입을 거쳐갔을 때 오히려 입 안이 화해지는 편이고 오히려 치약이 딱 양치를 하고 나서 입 거쳐가고 아무것도 입 안에 넣지 않았을 때 뭔가 그입 안에 잔류하는 약간, 약간 이런 맛이 있다니까? 어? 방금 들었어? 들었어? 내가 좀 작게 말했는데. 그런 게 있어, 뭔가. 응? 이게 안 들리고요. <웃음> 한번, 어, 날 잡아서 반 민초 300초씩 밴 해야 걷는데? 응, 쿡쿡. 나이스 네, 민두족고 농문 발체 중 치약인 민두족고를 표절한 것으로. 태초에 아무튼 태초에 태초에. <웃음> 민트가 있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치약이 민트초코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럼 민트초코보다는 나는 민트가 더 좋아. 나는 그래서 반민초단에 강경한 그런 것이기에 내가 어? 철퇴를 내리지 않았던 것은 저는 민두초코보다는 그냥 민트를 좋아했기 때문이지. 민트 생으로 먹어봤어? 혹시 드셔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 민트 이파리 먹어봤어요. 근데 그냥 풀맛이에요, 여러분. 그거. 으으 으? 으는 자고로 에네르기 파 모을 때 내는 소리거든요. 드래곤볼 세세스할거 아니면 으 소리내지 마세요. 아스 누가 으 소리를 어 고수 먹는데 민트는 안 된다. 그니까 고수도 먹는데 민트는 안 된다? 우이 우이 으 으? 으 으? 으? 그럼 우 할게요. 어? 그렇다면 본인이 먹고 1초만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누우면 소된다 해서 소가 됐다 이러면은 우우 하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음메 아 음메 래 슈바 야이씨누동수가 <목소리> <목소리> 일을 잘하고 검은수가 일을 잘하고 <목소리> 수가 일을 잘합니다. 아 이건 진짜 개웃겼다. 어? 어, 나 진짜 반전이다 이거 진짜. 어? 누렁소가 일을 잘하오. 검은소가 일을 잘하오. 민트소가 일을 잘합니다. 대박 돌돌. 소종차별 아닌가요? <웃음> <웃음> 저 집사님의 해안에 진짜. 어? 정말 지나가는 소의 불알을 탁 치고 지나갑니다. 와 대박 돌돌. 진짜. 응? 갑자기 이 얘기 듣고 <웃음> 소리 급하게 줄였쓸 수도 있겠다. <웃음> 어떤 분들은 <웃음> 소리를 급하게 뭐 부땡 뭐뭐 갑자기 이렇게 호다닥 민트소의 불알 민트 뿌리나 뜯어서 우유에 갈아먹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웃음> 아니 저기요. 예? 채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나요. 네? 아 엄마 나이상황도 보는 거 아니라고. <웃음> 아이 이런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민트 허브 같은 걸 먹고 자란 소는 뭐랄까? 조금 더 지능이 우월해서 음? 검은 소가 일을 잘하냐? 어누렁 소가 일을 잘하냐? 민트 소가 일을 잘한다 했잖아. 그게 뭔지 알아? 일머리가 좋아서 그래.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음? 상호 합의하에 어아 저기요, 그 민트 소 씨. 혹시 제가 잠깐 어, 음 이 굉장히 당신의 일머리를 칭찬하는 의도로, 그리고 플러스 다른 사람에게 리스펙트 하는 그런 의도로 잠시 당신의 랄브를 착 하고 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음모, 뭐. 이런다고요. 그 음모의 음을 응이랑 비슷하게 발음하더라고요. 네. 눈을 딱 쳐다보니까, 음, 그덕 역시 약속 후니까 이러고 나를 쳐다봤다고. 펀쿨, 섹시하게 치고 지나가달라. 이런 텔레파시를 저한테 보낸길래 그래서 착하고 치고 지나가는 거죠. 원래 눈빛 교환의 의미는 바로 신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민트 안 드셔보신 분들은 뭘 아시겠어요. 민트손은 말안 해도 이해합니다. 그치 그치 그치. 사실 그렇지. 근데 나는 또 예의 있는 드리머니까 또한번 이제 어? 한번 물어본 거지. 혹시? 섹시! 펀쿨 섹시하게 치고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랬더니 구독! 뭐 음, 어, 이랬다고 음. 아시겠어요? 음. 펀, 초코, 쿨, 민트, 섹시, 랄브 <웃음> 대화 주제 반민트 파는 곳 300초 밴이다 <웃음> 개봉박두 개봉박두에는 뭔가 센 발음이 없어서 그냥 개봉박두네 그치? 민트 초코는 민두 조고 우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응? 아니, 개봉박두는 근데 되게, 뭐랄까? 엄청 막 대단한 걸 따단! 이런 느낌이잖아, 원래. 그지 근데 이렇게 발음에, 센 발음이 하나도 없는 게좀 웃기네? 개봉박두? <웃음> 개봉박두! 이래야 될것 같은데. 개봉박두! 이래야 될것 같은데, 어? 개봉 빡! 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개봉박두! 이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개봉박두. 이거지? 이상하네. <웃음> 진짜 이상하네.